자, 가겠습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선후배 포함, 모델 선후배 포함 다해서 내가 제일 예쁘다. NO! 아니죠. 예쁜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근데 왜이 긴장을 하세요? 전혀요. 두질문이 아닌데. 진짜 아닌데. 이거 거짓말 같은데? 그러면 지금 잠깐만. 거, 이거 거짓말이잖아. 어? 거짓말이 거짓말. 아닌데요? 거짓말. 저, 저 제일 예쁘다 생각한 <웃음> <웃음> <웃음> 아니에요. 네. 저, 자, 그럼 한 번만 더하세요 네. <웃음> 네. 자, 한 번만. 더 나보다 예쁜 여자를 만나면 집에 가서 1구로지 생각 했다 정답. 진짜. NO! <웃음>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 그렇게 막 지저분한 여자 아닙니다 저 얼마나 쿨한데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지금 저, 저풀 충전했어요 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 풀충어요자 갑시다 자, 아무나 예쁜 여자를 만나면 집에 가서 질투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NO! <웃음> 저 여러분 그렇게 그런 여자 아닙니다 <웃음> 사실 잠을 못자요 본 즉시부터 그 여자의 단점을 찾으려 하죠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뭐 고칠 필요가 없다 왜왜왜 왜, 왜 그렇게 웃으세요? <웃음> 예. 다예 오! <웃음> 어깨 도와줘서 고마워. 고마워. 도와줘서 고마워. 어 제가 좀 방송을 안 해요. 그죠? <웃음>